아이즈 오브 아르고스의 본사가 위치한 행운 레벨 1-1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엔티티 아르고스의 외형적 특징은 누더기로 된 검은 망토 아래 전술복을 입었으며 본적 없는 창을 쓰는 인간형 개체로 알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목격자는 찾을 수 없어 다양한 문서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립니다. 아르고스라 불리는 개체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대 시대로부터 최소 500년은 퍼스로 올라간다고 믿어지며 그 당시에도 이미 백룸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고스에 대한 증언과 증거는 더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에선 더 아이즈 오브 아르고스가 만들어낸 신화적 존재라는 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백룸의 심판자로도 유명한 아르고스는 신복으로 알려진 나이트 오브 테러와 함께 백룸의셰인들을 추적하고 죽음을 선사하는데 심판의 행위 자체가 자신이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 정당성이 의심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는 무거한 개체를 죽이는 행동이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며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판자로서의 역할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백로의 심판자로서 보고된 아르고스의 능력은 일반 인간을 아득히 넘어서며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인 면은 물론 회복 속도에 대해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이성을 가진 능력은 속임수와 환각을 깨뜨려 볼수 있는 프루 비전으로 이 능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불분명하지만 범죄를 자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백룸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숨지 말고 아레고스가 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아르고스는 백룸의 제약 없이 어디에 숨어있든 범죄자를 찾아낼 테니까요. 그럼 전 여기까지.